제 음, 타이틀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틀 작업은요 어,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 이 프리미어 대신에 다른 편집 툴, 뭐 포토샵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어, 이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타이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프리미어 자체에서 자막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일단 우선 보여드리면요. 일단 제가 이 포토샵에서 이런 디자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뭐 테두리가 있는 예 원형 하나 만드시고 요 그리고 색깔 채우고 테두리 주고 그리고 글자 쓰고 글자 테두리 주고 글자 색깔 각각 주고 뭐 이런식으로 만들면 끝나요 이런식으로 만든 이미지를 자 불러드려 볼게요 불러드리는 건 똑같죠 인포 더블 클릭 혹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져오기 자 이런식으로 가져오게 되면 자, 제가 소, 어, 소스를 같은 폴더 내에 지금 이미 옮겨 놨습니다. 어,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는데, 얘를 가지고 오면 방금 포토샵에서 보셨던 이제 그 포토샵 파일이 열리게 돼요. 이제 psd 파일 그대로 열리는데, 레이어가 레이어 2라고 돼 있죠. 예, 이건 선택적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모든 레이어를 한꺼번에 합쳐서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선택한 레이어만 가지고 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있고요 자, 확인해서 가지고 오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지금 여기서는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흰색과 회색의 체크 무늬가 되어 있는 부분이 투명 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 프리미어 영상으로 넘어오면 까만색으로 표시가 돼요 더블 클릭해서 미리 보기를 해도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사용하겠다. 클릭앤 드래그해서 영상 위에 올려 두시고요. 자, 이 영상의 위치는 자, 효과 컨트롤 가서 얘 선택하고 자, 위에 포개죠 제가 다 포개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적당히 조절해서 올려 주시면 돼요. 직접 만져도 상관없죠. 동작 눌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사이즈가 조금 큰것 같으니까 줄여주실 때는 뭐 이렇게 살짝 줄여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다른 툴을 잘 사용하신다면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올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얘를 그대로 디자인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이런 타이틀을 만들 때는 서체를 잘 선택해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서체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걸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체는 상업적으로 쓰실 것 같으면 예, 절대로 유료 서체를 쓰시면 안 되고요. 무료로 제공되는 서체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버벅버벅 거리네요. 자, 네이버에 들어가서 자 네이버 들어가서요 여기다가 그냥 폰트 혹은 서체 무료 서체 무료 폰트 이런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는 폰트 정보란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 한번 더 볼까요 더 보기에서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체를 모두 모아 놓은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자요거볼때 중요한 점은 라이센스를 이제 프리로 보셔야 됩니다 유료나 이런거 쓰시면 안되고요 프리로 하면 예,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사용을 하실 때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선체를 다운을 한번 받아 볼 건데 제가 방금 타이틀에 사용했던 것도 좋지만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쭉 이렇게 보다가요 제가 재밌는 걸 한번 다운 받아 볼게요 뭐 영어 서체도 있고요뭐 이런 재밌는 서체들이 있는데 음, 여기서 타이틀은 약간 글자가 굵직한 게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쌍문동 b라는 타이틀 뭐 이런 걸써써셔도 돼요 저 요거 한번 써볼까요 자 다운로드 받기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자이 파일이 어 ttf 트루 타이 폰트 라는 파일이 하나 받아졌는데요 요거를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폰트가 이렇게 받아지면 더블클릭을 하시면 돼요 ttf 파일을 그럼 이창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설치 누르시면 자기가 알아서 이 파일을 폰드 폴더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혹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치를 누르셔도 설치가 돼요. 자,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쓸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 서체를 읽어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닫아주시고요. 예, 닫았습니다. 뭐, 포토샵도 마찬가지로 쓰려면 해당 서체를 쓰려면 닫아야 돼요. 자, 닫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프리미어를 통해서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 파일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열수 있겠죠. 바로 열 수, 프로젝트 파일을 바로 열어버리면, 예, 다시 프리미어에서 불러드리는 작업을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쉽죠. 이 방법이. 자, 이렇게 이 과정 중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폰트를 읽어드리는 과정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쫘라락쫘라락 폰트를 읽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지금 불러오죠 뭐 이런 과정에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을 불러 드리는데 여기에 폰트를 불러오는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어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어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폰트를 얻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다 하 보면 토렌트 사이트 같은거 보면 유료 폰트를 몇백 개씩 묶어 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혹시 잘못 사용하시면요 폰트 자체가 깨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모르고 이제 설치를 해 버렸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폰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로딩 되는 순간에 뻗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번에는요 어, 아까 방금 전에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타이틀 이미지를 아, 이미지죠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쓰는 법이었는데 이번에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운받은 서체를 이용해서 파일 메뉴에 가서 자 새로 만들기 거기서 레거시 제목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얘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비디오의 크기에 맞게 어떤 정사각형 판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판 글자를 쓸수있는 판을 만들어 주는데 이 부분에 제가 이름을 그냥 타이틀이라고 적을게요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 하나 나오고요 자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위치 표시기가 보고 있는 화면이 여기에 백그라운드로 깔리게 됩니다 뭐 이걸 봐야지 어디다가 글자를 넣을지를 우리가 알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검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는 게 좋고 여기는 눈을 끄면 또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작업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위치를 잡으실 때는 요걸 보시는 게 좋고, 그냥 글자 작업만 하실 때는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글자를요 방금 봤던 뽑기 미니 사구 뜯어보기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클릭하시고 원래부터 텍스트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폰트를 바로 바꿔야 됩니다. 자, 폰트 여기 폰트가 있거든요. 네, 전부 다 영어로 자라락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스크롤을 하시면 한 글은 또한 글로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다운 받아서 설치했던 자체가 쌍문동의 예, 요거였죠 선택을 하시고요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화면 클릭하시고 자 뽑기 그 다음에 미니 4 사륜구동 인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였죠 기억이 안나네요 네, 뜯어보기 예, 개봉기 뜯어 보기 자요렇게 이렇게 글자를 쓰고요. 그리고 글자 색깔이 뭐 여러가지 들어갔죠. 초록색, 주황색, 흰색 여기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색깔부터 넣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전부 글자에 관한 속성입니다. 한 번씩 만져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초록색 그 다음에 여기 긁어서 아까 주황색이었죠? 색상 들어가서 네, 주황색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흰색 그리고 글자에 테두리 색깔이 있었는데 테두리 색깔이 예, 까만색 이었습니다 자 여기 에 보면 외부선이 있죠 아웃스트로크 추가 하셔서 자 그러면 여기에 색깔이 나오거든요 검은색 그대로 두시고 자 크기를 조절하시면 클릭 앤 드래그 자 클릭해서 비비적거리면 좌우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두께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글자가 너무 큰것 같으니까 글꼴 크기를 좀 줄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테두리가 있었잖아요 글자 테두리가 이런 배경이 있었거든요 요거 하나 만들게요 자 요거 타원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바로 앞서서 뭔가 작업했던 게 그대로 여기에 남아서 들어옵니다 뭐 그냥 쓰셔도 되고요 자 그대로 쓰기엔 좀 그러니까 바꿀게요 자 여기 적용되어 있는 게 외부선 어, 이거는 두께를 조금 줄일 거고요 그리고 안에 색깔은 노란색이었죠 자 노란색 자, 여기서 노란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선택 툴 그리고 얘가 지금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위에 있거든요. 순서를 바꿔도 돼요. 얘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위치 자 정렬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그리고 얘랑 얘랑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크기도 조금 큰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 살리려면 여기 에 약간 반사 같은 흰색 라인이 보이실 건데요. 그것도 한번 그려보죠. 여기 펜 툴이 있으니까 클릭, 클릭 앤 드래그. 아,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선택하시고 클릭,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휘어주면. 자, 테두리는 필요 없으니까 외부선 지우고 선색은 흰색. 자, 요거는 포토샵하고 일러스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두께 설정이 선폭, 여기 있네요. 글자 크기가 아니고 선의 폭이죠. 여기서는 자, 요 정도 해주시고 선의 끝에 모양을 너무 지금 각지니까 원형 정도로 해주시면 아이고 원두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 귀통에 살짝 이렇게 끼워주시면 어떤 느낌이 나요? 살짝 반사가 내서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죠? 포토샵을 쓰지 않고도 이런 디테일 작업들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자이 모든 것들이 꼭 가운데 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요거 눈켜 놓고 자 위치를 다 선택한 다음에 자이 정도에 맞춰 주시면 되고요좀큰것 같으니까 자 모서리 잡고 살짝 이렇게 시프트 잡고 예, 비율 유지하면서 살짝 줄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금방 만들 수 있죠? 자 이거 닫아보고 이 저장이나 이런 거 없거든요. 자 여기서 닫아보시면 방금 만든 게 여기 있어요. 자 원래 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딜리트 자 원래 거 지웠고요. 방금 만든 거를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위에 올리시면 자 됐죠. 자 여기서 뭐 위치 바꿀 때는요. 자, 얘나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아까 그 창이 나오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 옮겨도 되고 혹은 이 클립 자체의 속성 효과 컨트롤 속성 중에 동작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 지금 틀이 통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자다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한 5초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를 쭉 늘릴 겁니다 자 끝까지 쫙 잡아당겨서 제목은 늘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잡아당겨서 시프트 잡고 딱 잡아당겨서 늘려주시고요. 자 정확하게 맞춰야겠죠. 시프트 잡고 스냅핑이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고, 그럼 화면에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건데 처음에 나올 때짠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것도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효과 비디오 전환 효과에 예, 디졸브를 살짝 넣을게요. 교차 디졸브나 뭐 뭐 이런거 하나 살짝 앞에다가 박아주시고 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것도 시간을 약간 저는 한번 줘볼게요. 그냥 여기서 플레이하면 요런 식으로 네, 좀 뻐벅거리긴 하지만 등장했습니다. 자뭐 요정도 하면 되고요. 좀더 길게 하고 싶다. 자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잡고 조금 더 잡아당기면 길게 시간이 길게 들어갈 수 있겠죠. 화면 전환 효과가. 자, 여기 하나 주셨으면 저 끝에도 똑같은 교차 디졸브 하나 딱 집어넣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시간을 이번엔 앞으로 살짝 이렇게 당겨서 자 주시면 앞뒤로 적당히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간 게 들어가고 사라지고 하는 게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막을 여러 가지를 막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저는 간단하게 이제 자막 넣는 방법을 한번 해봤지만 이런 자막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면요 자 이거는 최종 결과물인데 최종 결과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처음에 들어갈 때도 이런 식으로 글자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 타이틀 영상 들어간 다음에 자 이런 것들도 디자인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런 글자 같은 것도 계속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화면에 물론 타이틀 말도 나오겠지만 그 나레이션이나 음악이나 말이해에도이 영상에 계속 주목을 할수 있게끔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 주면 사람들이 바로 눈이 탁 가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쉽게 예, 효과를 낼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장면의 이 이펙트들이 그러니까 자막들이 이펙트적인 효과로 들어갔을 때는 만약에 문장이다. 근데 읽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줘야지 사람들이 보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넘어가지. 너무 그냥 짠등장에다짠 사라졌다 하면 좀 사람들이 못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효과음 같은 거 휙, 슉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 놔도 되는데 문장 정도 나오는 것들은 약간 지속 시간을 주는 게 좋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까지는 예, 타이틀 자막 기능을 이용해서 타이틀을 삽입하는 방법을 한번 넣어봤구요. 이 타이틀은 그냥 뭐 이미지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예, 잡아당겨서 가장자리를 잡아당겨서 늘려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 필요한 만큼 화면에 툭툭툭 들어가려면 그 부분 부분 클립처럼 삽입을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타이틀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